You know without i 아, 개구이 없네 아, so so Now, it. oh. now oh. 컴백쇼 oh. 사전 녹화 <laughs> 차고 마이크 차도록 하겠습니다. 회를 차볼게요. 아 아. 네, 다 찼어요. 이제 몸좀 볼게요. 아. 공뚜리에 하고 있습니다. 음. 이제 조한이후 부러 가볼게요. 에이은 뭐야 개인 에이 콘텐츠 하는 거야? 시작하지 않은데 이미 지치는 모습은 음. 여러분들도 많이 <웃음> 사랑했어요. 제가 이번 앨범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버립니다 처음으로 펌을 해봤어요. 스타일링으로 이렇게 한거 말고 정말 실제로 펌이거든요. 그래서 캐럿 분들 반응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늘 탈색하고 염색만 하다가 이렇게 펌을 하게 됐는데, 나의 멤버들이다더 매일 조 자신감을 갖고할 예정입니다. 이번 정규사집 좀 진짜 오래...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내일이라는 게좀 믿기지가 않은 이게 약간 좀 형식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짜 그 실감이 안난요 정규 4집 컴백을 하면 우리 캐럿들이랑 같이 무대에서 이제 관객석에서 볼수 있으니까 또 그게 그 상황이 오면 또 되게 실감이 날것 같고 얼른 컴백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. <웃음> 멋있죠? 파마했어요. 민 이게 약간. 이따 줘도 돼. 피같피같아피 무늬 옷 같은 데 아니잖아. <웃음> 피같 <코피 같아. 웃음> <코피 같아. 웃음> 되게 섹시. 같다줘어 진짜로. 거 알려줘. <웃음> 어, 진짜? <웃음> 알려다리 <susur> <알로를 susur> 제짜 <웃음> 순간이 계속 보고있거든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. 순간이 승... <웃음> 직캠 멋있다. 보면 순간이에 나온 그 당혹스러운 표정이 나와요. 괜히 신경 쓰이게. 기다리던 채로 속에서 컴백쇼 달링 녹화 끝냈고요 그럼 핫으로 넘어가볼까요? 하나, 둘, 셋! <웃음> 아, 네, 지금은 핫 사진 녹화, 컴백쇼 사진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. 이제 곧 들어가는데요. 얼굴 한번 봐도 될까요? 아, 멋있네요. 뜨겁네요. 핫하네요. 하드, 핫 핫. 핫. 지금 이제 달링 녹화하고 이제 컴백쇼 어, 핫 이제 그 녹화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네,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 길게 해서 많은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네, 머리를 좀 짧게 정리를해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촬영 날이 지금 7주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네, 멤버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무대를 화하니까 좋네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음 한클라스 써봤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빨간색에 맞춰서 끈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핫 많이 기대해주세요 뱃대차 <놀람> 하는 분이 잘나와서 진짜 놀랬어. 저도 보면서 진짜 제가 아닌 것 같아. 아, 곤란한데. 기절자리까지 뺏으면. 쉽지 않네. <웃음> 아, 저희 잠시 안녕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바로 오늘 세븐틴 데뷔 7주년을 마이하는입니다 감동해, 감동 d 감동. n 감 it. 감 m doing it. I'm d 어 i n g it. I'm doing it. I'm d o 년 n g it. I'm doing it. I'm d o i 요 g i 요 I'm doing it. I'm doing it. I'm d o 어 이제 이 페이스 어선 음악들이 이제 세상에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나름 또 설레는 부분이 또여기없 찾아오네요. 네, 어, 참 오랜만에 내는 정규인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어, 세븐틴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. 세븐틴의 어, 또 다른 시작점에 있는 앨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컴백 쇼 촬영 힘들었지만 재밌게 무사히 잘 끝냈고요 멤버들이랑 활동도 여러 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노래 노래 노래 노래 이제 저희의 대망의 컴백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저희 무대를 보여드렸고 컴백쇼에서는 또 다르게 진짜 멋있게 준비했거든요?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달링이랑 핫을 받았어요. 받아서 무대를 모니터하는데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얼른 어린...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오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컴백쇼답게 노래해도 저희가 스페셜로 불러요. 그래서 발끝 아니 뭐 언제 왔어 언제 왔었어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노래도 재밌게 부를 것 같고 예 네.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해를 노래해 보러 가볼게요. 오, 와 <웃음> 잘하네 잘하네 제 파트가 좀 빨라요 그리고 어그퓨퓨퓨퓨 퓨, 퓨, 퓨. 가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가사에서. 생각하는 분들 잘 봐주세요. 네, 세호티. 안녕하세요. 이제 이렇게 컴백쇼가 끝났습니다 정말 아, 아, 오랜만에 컴백쇼를 하는 건데 또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마음인데 네, 그 힘을 ]까요? 받아서 저희 컴백 기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중이니까요 이번 활동도 함께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전세븐티한 모든 분들큰 관심을 드리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캐럿들. 많이 기대해주시고 내 인기가요. 많이 기대해주셨습니다.